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어, 이번에는 그 일론 머스크 얘기를 좀 해보죠. 이분이 도대체가 아... 그왜 그러시는 걸까요? 아, 저도, 저희도 도 힘들어 죽겠어요. <웃음> 네. 지난주는 마주그 대놓고 싸우던데요? <웃음> 싸운 거는 그 전주였어요. 그 전주였나? 지난 어, 이번 주 말고 전주에 어, 이제 저기 테슬라, 그 일론 머스크하고 네. 그 트위터에 잭 도시하고 막 붙었죠. 아 그런 것도 음, 있고. 예, 음. 서로 둘이 붙어서 서로 반대되는 의견을 했죠. 한 어, 명은 맞아요. 비트코인 안 된다. 한 명은 맞아요. 무슨 소리냐, 비트코인이다. 그두 사람이 같이 페이팔을 했던 사람들이라면서요. 그래서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머스크와 같이 페이팔 했던 거는 네. 피터 틸. 아, 그 사람하고도 싸우지 않았어요? 아니야, 음. 싸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렇죠. 한쪽, 저쪽은 비트코인 얘기하고 네. 여기는 나는 노지다, 아, 그, 멍멍이다. 계속 <웃음> 아. 멍멍이 저기 멍멍이 부식구 있기 때문에 아주 음. 음. 정말 저기 또 와일드했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충격이었던 거랑 일단 어, 네. 트위터에서 어떤 트위터 쓰시는 분이 테슬라가 다음 분기에 어, 보유했던 비트코인 주식을 다 팔았어도 뭐그 놀라지 않겠다. 음. 음. 근런데이 어, 머스크가 머스크 그 편을 밑에다? 든 거죠. 아, 네, 그런 식으로 그렇죠. 얘기했죠. 그랬더니 머스크가 o w Moscow. Moscow. Moscow. Moscow. Moscow. Moscow. m o 상상 o w Moscow. Moscow. Moscow. Moscow. Moscow. Moscow. Moscow. Moscow. Moscow. m 내가 판다고 얘기한 것도 아니야 어떻게 보면. 뭐죠. 그냥 상징적으로 인디드 음. 난리가 났죠 또 인디드 그러니까. 팔았다 판다고 이미 팔았을 거다 뭐다 이렇게 표현이 알죠. 나오니 보도를 나 많이 안 많이 팔았죠 많이 근데. 그러니까 걷어들었. 안 파는 걸로 돼. 몇 되... 시간 뒤에 걷어들었지나 매도하지 않아. 우리 테슬라는 매도하지 와. 않는다. 음. 어떡할 거야 비트코인 가신 분들이서 화 많이 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수문을 마감하다 보면은. 저희 같은 아시아경제 신문 같은 경우는 석간 신문이라서 아침에 쭉 아침에 했는데 오후에 이런 바로 뒤에 나오면 음. 조간 신문도 다른 내용 써야 돼요. 그렇지. <웃음> 이 상황이 정말 급박하게 많이 바뀌는 거죠. 매일 나왔어요 뉴스가 거의. 그 다음에 오신 또 오신 이제 오신 나온 게 이제 테슬라는 다이아몬드 손을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이 있었죠. 그랬어요. 그 중에서 영어로 쓴 거는 테슬라 해브만이고 그 뒤의 용어는 다이아몬드 그림과 손 그림이었죠 음 그게 뭐예요? 다이아몬드 손이? 이게 존버, 버티자 아 라는 의미라는 아 거죠 다이아몬드 손이 네. 그런 뜻이에요? 아니 다이아몬드 손은 버티자 그러면 아. 테슬라는 비트코인? 테슬라는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으니까 계속 음. 가지고 있겠다는 네. 뜻이구나 테슬라 해보니까 다이아몬드 손을 가지고 있어 이날 이 발언이 나온 음. 게그럼 올랐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올랐죠 근데 이게 그 이때가 왜 나왔냐 네. 비트코인 값이 2만 9천, 0뭐 3만 찍었을 순그 순간. 아, 3만 밑으로 내려갔었어요? s u n g a n A s a m b a 데 Bitro, Derosa, t o 서 분명 2만 9천 얼마가 찍혔 o i n Deskana, r 데 그때 매수 o p a n a n d e Logu Desk, y 면은 잠깐이었구나. a n 이게 잠깐 푹 하고 그냥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아, 저도 아, 한번 아. 확인해 보려고 막 거, 다른 대부분 거래소를 음. 확인해 봤는데 음. 시사 확인도 안 되고 뭐죠 뭐 업체 수익 을 되니 조금 보여 보니까 뭐 코인베이스 뭐 등등 다 거래소 중단 뭐 머스크가 발언할 등등. 때는 루비는 늘 들여다보고 있어야겠다 빨리 이렇게, <웃음> 얼른 살 근데 곧이 그 시사가 확 빠진 다음에 네. 한한두주 안에 있다가 머스크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게 다시 오르라고네 이거 거. 가만히 들여다보면 테슬라는 음. 비트코인을 팔지 않을 테니까 당신들도 음. 같이 버티자. 아. 왜냐면 어, 이 2만 9 0 달러면 테슬라도 비트코인 산 가격에 서 손을 보는 본, 본 거거든요. 음흠. 어, 그렇지. 손을 본 거죠. 아, 그러니까 이렇게 나도, 계속 갈 나도 버틴다, 우리도 음. 버틸 테니까 같이 버티자.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바로는 이 발언이 나온 다음에 한 3만 한 3천 달러로 정도의 어 비트코인 한또한 8천 달러로 가더라고요. 예. 3만 8천. 그래요? 아, 네. 3만 8천. 3만 8천 정도 오.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4만 달러 정도. 어뭐 3만 원 찍었구나. 3만 원까지 보통 갔었죠. 음, 그리고 음. 그 다음에 나온 게또 이제 저거였죠. 이제 비트코인 올렸잖아. 음, 예. 네. 이젠 근데... 도지코인 나았다 도지코인 을또 <웃음> 올려야지. 창밖에 도지는 얼마인가? 그건 뭐야? 무슨 말이 되게 추상적인 것 같아요. 저는 저 같은 경우는 팝송 세대라서. 어. 사실 뭐저 같은 경우는 뭐저뭐 뭐 80년대 팝송도 들었지만은. 네. 어 저기 부모님이 들으시던 뭐 60년대 70년대 팝송도 음. 많이 들었거든요. 거기 나와요. 이 창밖에가? 페티 페이지의 노래가 있어요. 페티 페이지. How much 들어봤자. is the dog in the window. 어, 들어봤어요뭐뭐 오, 오, 이렇게. 뭐 뭐. 네, <웃음> <웃음> 그 제목 나왜 알아? <웃음> 그 제목과 똑같아. 아 어, 면몇식몇식인정 하신 건가요? 저기? 아니요. 나그 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 <웃음> 부모님 세대 얘기를 오. 했어요. 오, <웃음> 맞아요. How much is the 아, dog in the window에서. 아. 음. 음. 도지만 바뀐 거야. 도지만 바꾼 거야. 아 정말이 딱 저기 노래 제목을 갖다가 네. 딱 그걸 했구나. 딱거기 단어 하나, 영 단어 음. 하나, 어, 철자 하나 빼서 도지로 만들어 보는 거. 아 그러네. 그리고 그 밑에 파란 그 분홍색 아니 보라색 네온 사인 밑에 네. 또일 도지라고 쓰여진 지폐를 놨다 올려놨어요. 어 맞아 1 달러. 네, 저도 그걸 작은 화면으로 보다가. 다시 한번 사진을 눌러봤더니 크게, 음. 봐야 크게 봐야 보이니까 보이시나요? 항상 일로머스크의 트위터는 크게 보셔야 돼요. 사진을 음. 다 눌러봐야 돼요. 양게안보이더라고 아, 어디가 일달러가 있다는 건지 한번 누르면 나와야 되구나. 제가 저번에 한 말씀드렸잖아요. 저기 일론머스크 저기 S N L 나오기 직전에 올라온 사진 음. 아, 맞다. 눌러봤더니 출연전에 갑자기 밑에 지 도지코인 시바견 모습이 있어가지고 아. 이건 분명히 언급을 하겠다 했는데 <웃음> 눌러고 나서 뭐 헛소리다 뭐 음, 그렇죠. <웃음> 사기다 그얘기서 저기. 물론 코미디니까 그런 음. 본인이 어 이거 사기가 아니라고 했으면은 오히려 더 저기 더 많이 말할 수도 음, 있을, 음. 있을 것 같긴 해요. 저기 시세 조정을 하려 했다. 근데 맞아. 이번에는 그때는 사기다라고 하면서 웃음을 주면서 음, 음. 한번 시세를 한번 낮춘 건데 자. 이번에도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또 그러네. 이 일도지 그러니까 일도 일도로 일 단락 갈 것이다라는 음. 그런, 그런 의미였겠죠 의미를 준것이다도지도이쫙 올랐죠. 올랐죠. 네. 근데 그럼 뭐래? 더큰 사람, 더센 놈이 있는 걸 몰랐지. 우리가 또. 뭔데요? 이 중국. 에?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죠. 아, 중국이 음. 나왔나요? 중국이 나섰죠. 중국이 어, 비트코인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게 채굴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 저기 지금 우리가 아. 미국하고 싸우는 신장 위구로. 에, 에. 고지대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고지대인데 날쌔 살살하고 전기료 싸고 음. 인건비 싸고 최고점 최고하면서 책을 게. 많이 하나봐요. 원래 책으로 하려면은 컴퓨터가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어. 어. 더운 나라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좀 순간 음. 산에서 판, 진짜 판단을 좀 착각했잖아요. <웃음> <웃음> 아, 이상하다. <웃음> 어. 그래서 어. 시원한 기후에서 전기료가 싸야 되는데 음. 그 중국 고지대가 그게 딱 맞는 거예요. 아, 아. 거기서 음. 하는 나그래서네 거기서. 채굴을 집중으로 할 수밖에 없고 전 세계 70% 비트코인이 거기서 나온다고 하는데 <웃음> 그 중국 정부에서 하는 걸까요? 아니요, 정부에서는. 아니에요? 중국, 중국 정부는 네. 금융을 꽉쥐고 싶어 하잖아요. 네. 모든 걸다 손에 쥐고 있는 중국인데 음. 지금 손에 못쥔게 금융이란 말이에요. 음. 알리바바, 네. 어, 위챗, 테센트 어. 이런 그 기업들이 자기들이 이제 금융 상품을 맡아 팔고 음, 그리고 그렇죠. 위챗 머니 뭐 그런 것들 해서 어, 이제 알리바바 어, 아빠가 그, 마이, 그, 테슨드 같은 기업들이 금융을 잡으니까 그리고 최근에 마이를 계속 저 아빠가 하면서 맞아요 뭐, 엔트라는 어, 금융사를 이제 상장도 못하게 하고 음. 그런 상황이잖아요 음. 이, 일반 토마토 그렇게 하는데 비트코인 꼭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과거에도 어, 2017년에 비트코인 몰락하고 그럴 때 음. 중국이 큰 역할을 했거든요 중국은 지금도 비트코인한아 네. 거래가 원래 못하게 돼있어요 음. 근데 채굴은 놔둔 건데 그렇죠. 이제는 채굴도 못하겠다고 라 그런 아. 경고가 나왔어요. 두번 나왔어요, 그녀는. 음. 처음에는 중국에서? 저기 중국은행 관련 어, 협회라든지 은행 기 기관들, 관련 들관 기관들이 음. 어, 경고를 했고요. 네. 그걸로 한번또쫙 빠졌어요. 네. 그 다음에 어제 아침, 새벽, 한국생. 네. 여기 미국 시간 네. 새벽이었는데 갑자기 또뜬 거야. 미국, 중국 애들은 꼭 밤에 한 10시 넘어 발표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미국 시간으로 미국 시간. 시간. 아니요. 어. 거기 시간. 거기 시간으로 거기 시간. 밤 시간에? 회의를 어. 하고서 밤에 올리는 미국. 어. 중국의 모든 보도에 중요한 보도는 대부분 거기 10시 정도, 11시 음. 정도 나와요. 여기 낮이네요. 네. 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보통 어,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는 어, 언론의 자유관계도 좀 낫다 보니까 음. 특히 특히 관의 의지가 굉장히 크거든요. 네. 관의 의지가 보통 다 저녁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래서 밤에 들... 네, 근데 거기 날... 나오는데 저도 사실 깜짝 놀랐어요. 채굴과 거래에 타격을 가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오. 선언했어요, 그 미국 중국 국무원 쪽에서. 그래요? 그걸 또 주제하는 회의하는 게 류허라고 네. 중국 경제 뭐 대장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지난번에 어, 트럼프 대통령 때 미국에 와서 무역 합의 한다고 음.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백악관에서 예, 뭐, 뭐 트럼프가 불러가지고 뭐 연설한 한두 시간씩 하면서 뭐 자랑했던 그때 같이 와서 서명했던 부그 분인데 그분이 회의를 주재해서 어, 비트코인 타격해라 어, 채굴 타격해라 이제 채굴 못 하게 하겠다. 그러 그러니까 어제 또또 음. 주고받자 순식간에. 그래서 그 영향이 있었구나. 네. 근데 중국이 그렇게 안 한다면 앞으로 그 비트코인은 오를 가능성이 너무 없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하면서 네. 비트코인은 내려왔는데 네. 의외로 지금 어제 그 발언 이후에는 또좀 버텨요 지금도 버티는 중이에요. 지금 비트코인 시세 한번 볼까요? 3만 8천. 그렇죠, 3만 8천, 3만 한 7천 3만 8천 정도 8천 보통 오... 하는데. 네. 렇게 떨어지진 않 돼요. 며칠 전에 2만 9천 달러 갔다 왔던 네. 그에 비하면 오히려 높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리고 그땅 어 크게 영향은 없었구가상화폐까지확 어, 떨어졌던 이유 중 하나는 네. 음. 오히려 시장의 문제였다고 의견이 많아요. 어떤 그러니까 의견을... 비트코인도 다 빚으로 사는 거야. 음. 아. 주식처럼 뭐 신용거래를 하고 미수거래를 하면서 음. 막 살아났는데 이게 값이 빠져. 네. 그러면 증거금을 채워야 돼요. 어. 증거금을 넣어야 되는데 모체원어. 네. 그 기한이 오는 순간에 이 코인 거래자들이 그 미수라든지 그런 식으로 빚으로 걸, 어, 매수, 매수했다는 그런 코인들을 네. 내다 판 거죠. 오. 그렇다는 지금 오. 의견이 가장 지배적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오. 순식간에 한 시간, 뭐한 시간도 아니죠. 그냥 뭐 몇분 사이에 이렇게 빠졌으니까 오.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없다. 오. 오히려. 네. 오히려 그때는 그러니까 2만 9천 달러 까지 갔는데 음. 지금은 이런 중국의 규정이 나왔고 특히 심지어 옐런 장관이 있는 제부에서만 예. 달러 이상 거래 무조건 신고하겠죠. 라 그렇죠, 아일랜드에다가 그렇죠. 그것도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고시쿠엔 또파워의장이또 직접 또 영상으로 등장해서 여름에 디지털 달러를 대한 연구 결과를 좀 내놓겠다. 어. 이거 과거 에 없었던 일이거든요. 그렇죠.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디지털 달러 빨리 못 한다. 이러할 음. 필요 없다 그랬는데 말을 바고 오거든요. 음. 긍정적으로 보고 있네요. 이게 제모 부장관과 연준. 이 연준 의장이 동시에 하루에 이런 서로 어, 상반된 얘기 아니에요? 대로? 근데 괴는 같은 거죠. 그래요? 네, 음. 어쨌든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어, 중앙은행에 내가 진입하겠다는 신호를 어. 준 것이고 그리고 정부에서는 가상화폐를 돈 버는 거 내가 여기 확실하게 감시하겠다. 음. 왜냐하면 지금 바이든 정부의 관심은 세수 확보거든요. 그렇죠. IRS가 얼마나 무서운 요소입니까 미국에서 아, 한국도 뭐 국세청이라고 다들 버덜벌 더질문도 음, 많은데 미국은 또 상황이 다를 수가 없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국세청 직원을 배로눌린데 아, 세금을 더걷어드인다 세금을 거다. 걷어드니까 아직도 빈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비트코인이라기 가상화폐 쪽에 음. 돈을 벌고도 세금 신고 안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음, 음. 벌어선 돈 내라. 음, 음. 이런 의미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국과 중국이 다른 건데 중국은 타격, 타격이고 음. 미국은 네. 벌었으면 돕네가 아. <웃음> 굉장히 두 아. 접근 방향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시장에서 느끼는 체감하는 그런 우려는 예, 예. 클 수밖에 없죠. 그러네요. 다만 태양? 근데도 이렇게 버티는 거 보면은 음. 음. 대단한 것 같아요. 비트코인에 들어가신 분들이 네. 아뭘 뭐 어, 버티기를 잘 버티기를 해봤네.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웃음> 그러네요. 심지어 지금 기다리는 거지. 어, 기가 투자단들도 일부러 좀 투자를 했다가 네. 좀 금으로 옮겨간단 말이거든요. 아, 그 이게 금이 좀 국채 어, 금리 따라서 좀 많이 헤맸어요. 네. 최근에 국채 금리가 미국이 좀 내려오고 하면서 이게 예, 국채 금리 따라가지고 네, 네. 금값이 많이 오르고 하면서 금이 한 3월 정도에 굉장히 부진했어요. 그렇죠. 국채 금리가 내려왔었죠? 올라가면서 금값이 내려온 거였어요. 아. 왜냐면 똑같은 자산인데 하나는 음. 이자를 주는 국채고, 음. 하나는 금이야. 이자가 안 붙어요. 음, 음. 그러니까 다 그러면은 옮기는. 금값이는 그, 그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은 음. 금보다는 국채 금리 쪽으로 간단 말이야. 에 음. 특히 금값은 또 달러로 표시된단 말이에요. 네. 국채 금리가 오르면 달러 값이 같이 오른다 했죠. 예, 그렇죠. 계속. 그러면 달러가 오르면 금값 내려갈 수밖에 없겠단 말이야. 아, 그렇죠. 음. 그리고 연관관계가 음. 있기 때문에 금이 부실했는데 예. 최근에 금이 다시 또뭐천0백 달러 근처까지 올라갔거든요. 어. 1 7 0 0 달러 대에서. 그런 현상도 있고요. 아, 여러 가지 요인을 받았나요, 영향을 네,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비트코인, 뭐 가상화폐, 금, 뭐 음. 달러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다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고민에 고려해야 될사항이 많아진 거죠. 과거에 비트, 뭐 가상화폐까지 고민해가지고 주식을 음, 보질 않았는데 음. 최근에는 비트코인 빠지면 주식도 같이 빠지잖아요. 그런 테슬라 음. 빠지고, 뭐 그렇죠. 캐시우드 음. 들어간 그 펀드들 주가 같이 빠지고. 음. 그게 다시이 빠지면 시장이 다같이 흔들리는거죠. 그런게 된거고. 그러면 어떻게 이 씨는 도지코인을 계속 들고 있어야 될까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웃음> <웃음> 어떻게 할까요? 쟤는 팔아야 되나요? 제거를 다시 올라올 때까지 아니, 비트코인도 팔아야죠. 지금 버티고 있으니까 도지코인도 한번 버텨야지. 뭐. 버텨야지 네. 손해볼 수 없죠. 네, 그런데 렇죠 네. 이런 의견은 분명히 있어요. 잡코인이잖아. 도지코인이요? 잡코인이잖아. 잡코인이라는게 네, 무슨 말이에요? 제가 오늘도 지금 머스크가 하나또 얘기했어요. 그래요. 머스크도 뭐, 얘기한 게, 아이가안 멈출 것 같아. 그리고 <웃음> 아, 네, 너무 그런... 진심이 나왔네요. 머스크가 참 말해주는 게 어떻게 뭐 기자한테도 좀 도움이 되는 게, 어. 아 방향을 이제, 아그할수 없어. 요전에는 머스크부터 음... 일단 챙겨야기 때문에. 어, 어. 그치 무슨 말을 했느냐에 따라. 네, 이걸 또 전달을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 음... 입장에서는 음... 오늘 얘기한 걸 보면은 음... 나와 진정한 싸움은 이제 음... 화폐와, 음... 지폐와. 음... 암호와의 가상화폐와의 싸움이다. 근데 나는 음? 가상화폐를 지지한다. 라고 오늘도 썼어요. 진짜요? 여기서 이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플랫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음, 플랫, 플랫. 그러니까 지폐. 아. 지폐로 표현을 했어요. 음? 플랫을 지폐, 네. 플랫이기도 하구나. 자기는 가상화폐를 지지하겠다. 어. 음.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과 중국이 계속 이제 견제구가 들어왔는데 정부의 네. 정부 정부 사이에서 네. 이 민간사에 대해서는 나는 가상화폐 비지하고 계속 저기 밀고 나가겠다라는 음, 표현을 음. 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도 아마도 이또이 또또이 정부와 이 미국과의 민간의 그러니까 예. 이런 머스크와든지 이런 가상화폐 비지자들간에 음, 음. 계속적인 충돌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음, 음, 음. 근데 다만 오늘은 이 발언 같은 경우에는 도지코인에 크게 영향이 미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도지 바로 언급하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네. 항상 이렇게 아까처럼 도도지널 마야. 어, 진짜 많이 떨어졌네요 0.7에서 사지 않았어요? <웃음> 0 3 4 d 0.7 위로 봤던 j 같은데. sir. Young Jump 제가 조금 비싸 e y 내일 좀사 j 고 m p c h 그래요. 그 e n you're about to go to t 수도 그럴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 그때가 SNL 그 l 가 s n l o u r e going to go to the day. y o 역시 타이밍이야. <웃음> 그러니까 모든 다 타이밍인데. 그러니까 거기다가 지금 내가 보기엔 머스크가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해요. 예, 그래서 더. 그래서 지금 뭐, 더. 그래서 이제 일부분들은 또 이런 <웃음>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한저 제가 트위터에서 뭐 부른 또이 음. 비트코인 전문가 한국분이더라고요. 성을 보니까 김신데. 네. 어, 이제 뭐, 나도 못 믿겠다 이제. 음. 그런 분들 이제 말을. 그런 댓글들이 많이 붙어있죠. 어. 에는 거의 다찬양가였잖아요찬송가였잖아요 찬성가였잖아요. 그렇죠. 우리 미스니다였는데. 지금 이제 미스니다는 아니고, 일단 의견이 갈렸죠. 비트냐, 코인이냐, 어, 도지냐. 그지. 일단 의견이 갈렸고. 맞아요. 근데 지금 이제는 분위기가 또. 살살 몰아면고 가상화폐로 전체를다 몰아가는 분위기잖아요. 그 비트코인도 한번 챙겨주고 도지코인도 챙겨주면서. 아, 너무 머스크를 믿고 갈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사람들이. 한 사람의 발언만으로 갈수 있는 상황 아니죠. 그러니까요. 이게 또 방향을 바꾼 거죠. 잖아 기관 아니죠. 투자들이 그래서 싫어하는 그러니까. 나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신들이 생각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좀 미리온 머말한 마디 어, 말한 마디 뭐, 이게 운행이니까. 한 30% 20% 충도히 출렁 되니까 네. 이게 투자하기가 불안한 거죠. 그래서 뭐더 이상 안 같습니다. 사고 아니면 일부 매도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음음. 특히 더 선물로 팔아버리고 음. 그런 상황에서 음. 음. 벌어지기 때문에 어, 머스크가 발언 없이라도 좀 움직일 수 있는 음. 시장이 됐을 경우에 네. 그때가 다시 또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까 싶네요. 뭔가 또 미국에서도 이제 그렇게 규제를 좀 하겠다고 나섰으니까 네. 좀 뭔가 좀 이게 좀 상세가 되겠죠. 아무래도 당분간은 네. 좀이 어, 정도에서 좀 음. 크게 음. 더 오르거나 하지 못하게 좀조정을 맞...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요. 다만 또이캐시오드는또 올해 연말에 50만 달러 간다고 또 그러잖아요. 아. 아그이 돈나무 언니 그 언니 참어 정말 과감하게 지르죠. 아 그래요? <웃음> 이 지금 이이 이 하락장에서도 코인베이스하고 또 코인베이스도 샀다라잖아요 누가요? 그 캐시우드가. 아 진짜 코인베이스 내려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렸다고 또 사는 거지. 공모 공모할 공무, 때중국 가격 250달러 지금 하회 하고 있으니까요. 음. 지금 요때는 뭐 사들인다. 그러이 그러니까 가상 기회다. 가상화폐 시장은 정말 뭐 함부로 진짜 예측도 할 수도 없고 뭐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겠네요. 이게 그냥... 모든 것은 일단 수요인데, 그렇죠. 이 수요가 계속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음. 돈을 일 사람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근데 이 정도까지 버티는 거 보면 사람들 끝까지 갈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또 모르죠. 모르는 건가? 어... 이 씨가 버티는 하는 한은... <웃음> 신호 신호등이겠네요. <웃음> 이게... 노랑불입니다. <웃음> 어, 버텨야 돼 아, 노랑불이네요, 돼. 진짜. 어, 버텨야 되네. 며칠 네. 전에 또폴크르먼 교수, 저기 아주 유명한 경찰자시죠. 네. 그분도 어, 칼럼을 통해가지고, 음. 사실상 품지 사기다. 아. 이 뒤에서 돈 넣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그게 음. 사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 맞아요. 음. 돈 넣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음. 그게 없으면 버틸 수가 없다. 음.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시장을 가장 보존는 음. 관건인데 이 기관이 늘 것인지 개인들이 늘 음.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진 것 같고 일단 지금 고점 한 6만 5천 달러에서 한 3만 7, 8천 달러 어, 왔잖아요. 떨어졌어요, 일단 한 40% 가까이 빠졌는데 어, 이 부분에서 좀 치열하게 좀 음. 차트상으로 봐도 매매 공방이 계속 벌어질 것 같고 아마 3만 달러는 계속 몇번더 어, 지지선을 할 것인지 어. 뭐 지켜볼, 거, 어, 뭐 확인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만약 그 3만 달러선에 일단 지지가 된다면은 음. 2017년과 다른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요. 2017년은 오. 뭐 그냥 정말 또 산같이 올랐다가 이렇게 툭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될 거다. 그 3만 달러 계속 3만 달러를 유지하는 거를 어.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지켜봐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가상예배 가지고 계신 분들 조금 더 시켜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음. 네, 어쨌든 머스크가 이제 입을 담물어야 좀 안정화가 될것 같은데 담을 <웃음> 기미는 안 보이고. 네, 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다음 분기에 이제 2분기 끝나고 네. 테슬라가 기업 실적 발표하고 재무대표 어. 공개하면서 또 한번 크게 또 많이 들 시끄럽지 보고. 않을까 싶네요. 그때 과연. 음. 뭐더 샀는지 팔았는지 음. 아니면 뭐 그때 알수 있겠네요 볼때한번 보면 또 지금 막 테슬라가 어, 머스크가 말한 그런 내용들이 음. 정말이었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게 몇 오리라고 2분기 이분기 끝나고, 2분기. 네. 끝나고? 네. 그럼 여름 네, 여름 이제 알겠습니다 오늘은 어 일론 머스크와 이또 비트코인 가상화폐얘기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소리>